요점정리 내용하고 영양사 문제 및 풀이 한 내용 자료 참조하시고 객관식, 주관식은 아래와 같이 힌트 줬습니다. 단백질에 대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특히 뭐 육류 잡 단백질 전반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 중요합니다만 단백질 부분은 자주 나옵니다. 문제도 출제되는 빈도가 꽤 높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자, 이 책에서 여점 정리 책에서 우리 단백질 중요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단백질에 단백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합물이다. 생명체 구성에 아주 필요하죠. 없어서는 절대 안되죠. 효소, 호르몬, 해모그로빈, 우리 근육 할것 없이 이거의 구성성분입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을 포함하는 화물이다. 단백질은 분자 내에 약한 16% 정도가 질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을 구하고 나서, 그 질소 개수, 그러는 게, 16%, 100 나누기 16 하면은, 6.25라는 질소 개수를 곱하면은, 단백질 양으로 환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단백질 개수는 다 달라요. 그냥 평균적으로 질소가 약한 16%? 들어있다 라고 계산해서 질소개수 6.25 자 이걸 썼습니다 그 다음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실산 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알파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베타감마아미노산도 존재합니다 자 이게 베타 감마 아미노산 어디가 알파냐? 알파 다음에 베타 감마 자 이렇게 되니까 왜 알파 아미노산, 베타 아미노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좀 아시면 좋겠고. 자, 자연계에는 이 미스 프린트네. 2 0여종의 아미노산이 있으며 단백질 구성하는 아니야. 자연계에 한 200종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단백질 구성하는 아미노산 한 20여종이다. 그다음 자연계 존재하는 아미노산 대부분 알파 L L 아미노산 그러니까 D 아미노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입체 이성질체 알파 L 타입이다. 그다음 그러니까 이 글라이시인을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은 부재 탄소가 있으므로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이성질체 존재한다는 얘기는 광학 이성질체인데 D 타입과 L 타입이 있다. 그런데 L 타입이 바로 거의 대부분이다. 그럼 D 타입과 L 타입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카복실산 자 이게 기준입니다. 카복실산이 기준이라서 카복실산 다음 바로 옆에 있는 탄소를 알파 탄소라고 해요. 그래서 NH2 아민기가 알파 탄소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알파 아미노산입니다. 자, 글라이신은 수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탄소 부재탄소 아니기 때문에 D, L 없습니다. 글라이신 이외의 다른 아미노산은 D타입, L타입 있다. 그 다음 단백질 구성하는 아미노산 크게 나눠가지고 자 지방족 중성 아미노산 굳이 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세린, 트레오닌, 하이드록시 알콜기를 가지고 o h 를 가지고 있고 산성 아미노산은 카복실산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여기에 글루타민 뭐 아스파라긴 자 여기에는 산성 아미노산 염, 염기성 아미노산 라이신 알기닌, 히스티딘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 메치오닌, 시스테인. 시스테인 두 분자가 황황 결합을 이루어버리면 시스틴. 방향적 아미노산. 페넬 알라닌, 티로신그 다음에 복소환 아미노산. 트립토판 뭐 히스티린, 프로린, 뭐 하이독시 프로린. 별표에 있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이다. 필수 아미노산이다. 그 다음, 기타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구성하지는 않지만은 유리 상태로 존재하거나 특수화물로 물을 구성하는 성부. 성분으로만 존재하는 형태의 아미노산. 자, 대표적인 오로니틴. 어디? 요소회로 속에 오로니틴. 시트루린 있었지, 그죠? 보였죠? 생화학에서 요소회로 보셨잖아. 오로니틴. 동식물 조직에도 오로니틴 들어있어, 들어있고요. 요소 사이클 중에 요소 생성에도 오로니틴. 그 다음 시트루린, 요소사이클에도 시트루린 작용 있고요. 동식물 조직과 수박 과즙에도 시트루린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인효작용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베타아미노산,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베타, 베타, 알라닌, 판토텐산, 코엔자임 A 구성성분 자연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베타아미노산이다. 베타알라닌 그 다음 타우린 뭐 오징어, 문어, 담접에 존재를 합니다. 알린, 마늘에 존재합니다. 마늘 냄새 성분인 아리신의 전구체이다. 이런 것들 도 크게 나눠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기타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다. 그다음 아미노산 성질은 자, 녹는 용해성이 있습니다. 자, 물이라든지 물과 같은 극성 용매나 자, 물건 산이나 알칼리 N은 잘녹으나 에터, 에테르 그러지 뭐 에터, 클로로폼 등 비극성 유기 용매는 잘 녹지 않습니다. 그다음 카이로신 시스테인은 물에 녹기 어렵습니다. 아미노산은 대체로 알코올에는 불용이나 프로린과 하이드록시프로린은 한7 8 0 알코올에 용해됩니다. 자, 용해된다. 프로린, 하이드록시프로린. 그 다음 양성전해질 및 등전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분자 내에 카복슬기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어요. 카복실기는 수소이온을 낼수 있기 때문에 산의 성질을 띄고 있고 아미노기는 산 수소이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염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산과 염기 두 가지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성물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용에서 음이온이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해리되어 양성이온 상태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카복실산이 COOH 형태가 아니고, 여기에 수소이온이 나와가지고, 어디에? 아미노기에 가서 공유결합을 하는데, 수소이온은 자기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몸만 놓아요. 그래서 아미노기의 질소에두개 전자, 공유결합이 안된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을 아미노기가 받아줘요. 이걸 배위공유결합이라고 이름 부르는 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이 돼 한쪽에서 전자 두 개를 다 내는 이런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일반 전자 하나 너 하나 내라 나 하나 내게 공유결합 이루자와 달라요. 같은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그래서 배위공유결합이라는 형태로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NH3 플러스 암모늄 이온 이런 양이온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이온 과 양이온이 같은 양이 존재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pH에 따라 서로 다른 전화를 띱니다 서로 다른 전화를 띱니다 산성 용액에서는 수소이온을 받아서 양이온이 되고 자 수소이온을 받아서 양이온이 되고 알카리성 용액에서는 음이온으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산성 pH에서는 자, 자기가 양이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저저저 저, 저, 저, 저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걸면은 음극으로 양이온이기 때문에 음극으로 갈 거고 알칼리성에서는 음이온을 띠기 때문에 양극으로 이동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등전점이 존재한다. 등전점은, 뭐가 등전점이냐? 그냥 양전화, 음전화 양이 같아가지고, 음? 하전이 0이 되는, 0이 되는 pH가 존재합니다. 특정 pH에서 양전화와 음전화 양이 같아서 하전이 0이 되고, 양극으로도, 음극으로도 이동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등전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등전점에서는 침전이 잘 만들어져요 흡착력 있고 기포력이 최대로 나오고 그 다음 용해도, 점도, 삼투압은 최소로 그러니까 침전이 생긴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잘 녹지 않아야 침전이 되잖아 그렇죠? 그다음 이 등전점을 이용을 해서 분리 정제할 수 있습니다. 분리 정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광학적 성질을 이용을 해서 천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모두 알파 L 아미노산 형태이다. 자외선 흡수성이 있습니다. 단백질 구성 아미노산, 물론 가시광선도 흡수하지만은, 자외선 280나노메타 영역에 자외선, 티로신 트리토판, 페닐랄라닌은 자외선 흡수도 됩니다. 그 다음, 맛을 보면은요, 대체 단백질은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미노산 형태가 되어야만 그래도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너무 고분자 물질이 되어버리면 맛이 거의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미노산은 단맛, 쓴맛, 신맛, 감칠맛 특유의 맛을 가집니다 아미노산은 특히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은 요 글라이신, 뭐 알라닌, 세린, 트레오닌, 프로린 그 다음 쓴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알기닌, 메치오닌, 바린, 류신, 아이소류신, 페닐랄라닌, 히스티린, 트리토판 대부분 필수아미노산이죠. 그렇죠? 자, 지금 쓴만 나오는 게 대부분이 필수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맛선 타입의 아미노산 얘기입니다. L타입의 그런데 D타입의 이것들은 맛이 또 단맛이 나와요. 단맛이 나와요. 자 D타입, L타입 이렇게 맛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신맛 이거는 뭐 아스파라긴산, 글루탐산, 아스파라긴자 이건 산성아미노산이니까 그 다음 짐이 감칠맛을 나, 나타내는 글루탐산 소디움염, 소디움 글루탐에이트, 그러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 화학적 반응으로서, 자, 아질산과 반응, 자, 이 아질산, 아질산, 자주 나옵니다. 자, 질소 개수를 정량적으로 발생해버리고, 자, 질소계스를 정량적으로 발생한다. 이 얘기는 정상적인 상태의 아미노산은 아질산 만나면은 아미노산이 질소계서 발생해 버리고 아미노산으로의 생명은 끝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아미노산인데 파괴되어 버리잖아. 근데 자, 이 경우는 1급 아미노산 일때 얘기고 2급 아미노산일 때는 아질산과 반응해버리면 니트로소아민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그 얘기 여러분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뭐 포말데하이드와는 쉬프 연기를 형성하고 그 다음 아미노산 정성정량 반응에서는 시약이 닌 히드린이라는 시약 이용합니다. 닌 히드린과 반응을 해서 정성정량 반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탈라미노 반응 일어나고, 에스터 2, 4, 다이 니트로 프로로 벤젠과 반응을 시키면 은 단백질의 N 말단 아미노산이 어딘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스터 형성, 탈탄산 반응 일어나서 아민을 형성. 히스티린, 탈탄산 반응 결과 히스타민 만들어져 버립니다. 아마이드 형성, 펩타이드 형성.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분류를 하자. 조성에 따라서 단순 단백질,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 자, 알부민, 알부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때, 남백의 오알부민그 다음에 근육의 마요겐이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 다음, 글로브린, 대두의 글리시닌, 그 다음, 근육의 미오신, 혹은 마이오신 고구마의 이포메인. 자 이런 것들이 글로브린입니다. 글로브린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알부민 글로브린. 그 다음, 미래, 글루테린. 살의 뭐 오리제닌. 그 다음, 프로라민, 보리호르데인. 뭐 밀글리아딘, 옥수수제인. 그 다음 알부미노이드 콜라겐 엘라스틴, 케라틴 알부미노이드는 물, 뭐뭐 산, 알카리뭐할것 없이 여기 다 녹지 않습니다. 그 다음 히스톤 프로타민 자, 이 알부미 아니, 단순 단백질 종류 많죠. 그 다음 복합 단백질 있습니다. 자, 인 포함하고 있는 인 단백질, 우유의 카제인 그다음 난황의 오보 비테린 인 단백질입니다. 복합 단백질, 그다음에 당 단백질, 동물 점액의 뮤신, 뮤코이도, 뭐 오보 뮤코이도, 남백의 그다음 색소 단백질, 대표적인 혈액 헤모그로빈 근육의 마이오글로빈, 뭐치토크론 카타라제, 페록시다제 퍼옥시다제 등등등. 그 다음, 금속 단백질, 페리틴, 페리틴. 그 다음, 지단백질, 핵단백질, 단순 단백질, 히스톤과 프로타민의 핵산이 결합되어 있는, 자, DNA, RNA 결합되어 있는 히스톤과 프로타민. 그 다음, 유도단백질. 유도단백질은 위에 단순단백질 또는 복합단백질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변성된 단백질을 유도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유도단백질, 2차 유도단백질 뭐 구분을 했는데 1차 유도단백질은 그냥 변성단백질을 얘기를 하자. 응고되었다든지 뭐 프로테안, 메타프로테인, 젤라틴, 뭐 파라카제인 이런 것들. 이차 유도 분해된 단백질이다. 프로테오스, 펩톤, 펩타이드. 자, 유도 단백질이 뭐고, 단순 단백질이 뭐고, 복합 단백질이 뭐냐. 자, 이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보시고, 그다음에 생리적 기능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구상 단백질의 알부민, 글로불린. 섬유상 단백질의 콜라겐, 뭐 케라틴, 피브로인, 엘라스틴. 자, 이런 것들. 단백질 구조, 구조는 뭐 1, 2, 3, 4차 구조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단백질의 성질. 자, 이 부분을. 자, 용해서. 자, 단백질 일반적인 성질. 고분자화물이다. 분자량이 수만에서 수백만.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고분자 화물입니다. 자, 용해성. 자, 물 0.8% 소듐 클로라이드. 0.8% 소듐 클로라이드. 우리 체액 성분입니다. 체 약산 약알칼리 알코올. 알코올 78% 자, 알코올에 녹는 것은 프로라민 뿐입니다. 알코올에 녹을 수 있는 건 프로라민. 이외에는 다른 단백질은 다 녹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럼 이제 알코올은 제외했고, 나머지 봅시다. 물 0.8% 소디움 크라이드 약산, 약알카리에. 모두 다 녹는 건 알부민 뿐입니다. 그 다음 글로브린은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녹아요. 자, 알부민, 글로브린 글루테린은 물과 0.8% NACL에 녹지 않고 나머지는 녹아요. 프로라민 녹지 않고, 녹고. 자, 알부미노이드는 보면은, 모든 거에 마이너스, 안 녹아요. 그러니까, 알부미노이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뭐, 머리카락이 이거 물에 녹아버리고, 뭐, 뭐, 0.8% 식염수에 녹아버리고, 이러면은, <웃음> 전부 대머리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음? 프로타민, 히스톤. 자, 약 알카리에는 녹고, 나머지는 녹지 않, 아니, 녹고, 이거는 녹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알부민, 글로벌인 구분되고, 프로라민, 알콜에 녹고, 나머지 녹지 않는. 자, 이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 정색 반응은, 닌 히드린 반응, 그 다음, 뷰렛 반응, 뭐, 크산토프로페인 밀론 반응. 자, 이 반응은 황이 있는지, 허킨스콜 반응, 사카구치 반응. 자, 음, 책에 있는 걸 요약 정리를 했는 부분이니까, 자, 확인 가능한 어떤 반응인지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식품 단백질, 앞쪽에 살 단백질의 오리제닌, 글루테린입니다. 글루테린, 밀 단백질 글루텐, 두류 단백질 글리, 글로브린, 글리시닌, 그 다음 동물 단백질, 자 봅시다. 육류단백질이 결합조직 단백질로서 콜라겐, 엘라스틴 그 다음에 근육섬유조직 단백질 자, 이거. 근장 단백질 근육섬유 단백질 자, 근장 단백질 혈장 혈장, 근장 다시 말하면은 뭘까요? 물에 쉽게 녹는 물질 얘기입니다. 알부민에 속하는 미오겐이 바로 근장 단백질에 속하는 물질이다. 미오겐. 그 다음에 근육 단백질, 글로브린에 속하는 미오신 복합체가 근육 섬유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이다. 그러면은, 근장 단백질 알부민에 속하는 묘겐이니까 이거는 쉽게 우리가 육즙으로, 육즙으로 우리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 사후경직. 자, 이 부분. 사후경직이 처음 자, 동물 도살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후 경직이 일어납니다. 자, 동물이 도축된 후 혈액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럼 이때 현기 상태에서 해당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 해당 과정 글라이코겐이 저산으로 전환되어버리니까 pH가 6.5까지 감소되어버려요. 6.5 감소되었다가, 이제 이때 ATP 분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ATP가 분해됩니다. ADP, AMP, 자, 이렇게 분해되고, 그때부터 이제 pH가 6.4에서 점차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이때 현기, 저, 사후 경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미오신과 액틴이 결합해서 액토미오신이 생성돼가지고 경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숙성이 됩니다. 숙성이 되면은 자 근육 자체 내에 존재하는 효소에서 경직된 육류 단백질이 분해돼가지고 점차 연해지고 맛도 풍미도 높아집니다. 당연하겠지, 그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잘좀 관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금방 뭐 잡은 소고기가 그렇게 맛이 있겠습니까? 맛이 크게 없어 맛이 없는 것이 당연히 정상적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단백질 육류, 어류, 뭐 단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백질 부분